고 <웃음> 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트남 문화 중에 하나인 머리를 샴푸하는 네,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두엑과 꼬잉이 오늘 여기서 샴푸를 하게 됩니다 머리 안 감았지? 어제 물이 없으니까 집에 집에 물이 없대요 어제 침수가 돼가지고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. 트레은 4층 살아가지고 물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치? 네 다른 네. 거이 <웃음> 네. <웃음> 어. này khỏi câu, khỏi <cười> điên chứ. t c p t u n g t ô i m n a n g ổn. ư ờ i c đ â n i b n i ê c h ả i h a trăm n h h a t nè. có để đấy h ô cháu? có nhiều l ắ chị nhé. đó. bạn i bộ t h o ả b n h i ê chưa. n h i t u i à? 6 ạ. 6. 16? <cười> 16? mới sáu m tất ư ơ n g nhiên mới sáu em mới bảy mới bảy á mới bảy á. á à cũng d h ô giống quá bên đó cũng vậy n h i n g Ôi, anh muốn chơi Không muốn. Oh. <cười> <cười> 숭과. 동피동어 고조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숭이. 없이 숭이. 숭이. 아이 오빠 그야냥있잖아쭈빼기 네. MV 나 하루에 얼마 벌어요? 아 월급이에요? 아 월급 아웃리팅 마제와 마제와 어 15만 원 정도네 한국돈으로 사장님 월급 월급 많이 주세요 오 오케이 파이팅. có lên ừ